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을 것 같진 않지만 원하셨던 소울워크 하루 매달린 형이 출시됩니다. 얼빵하면서도 디테일하지 않은 표정으로 일반인 코스프레가 용이하며 상하이탈이가 용이해서 옷입히기 놀이에도 딱이고 밤에 끌어안고 숙면에 취하기 좋은 이 인형을 저렴하진 않지만 저렴한 가격 149,800원 149,800원 대소리 네, 집어 요즘까지 근두대간 잠수타면서 만들고자 했던 인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로부터 약 4년 전 한때 러브라이버였던 저는 레소벨이라는 인형에 꽂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지금 하는소울워커 캐릭을 인형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허황된 꿈을 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사서 뜯고 원단에 주문해서 직접 만들려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한동안 쓰라린 추억으로 간직하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야. 그렇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생각. 돈이면 모든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악한 깨달음을 얻고서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사실 계기를 따지자면 캐릭터 상품 내놓는다 하고서 맨날 추천만 하고 정작 펌플스토어 상품은 업데이트도 못도 없었으며 바이올런트 선으로 개판치서 현재 타임을 세게 주어 게임 손 놓게 만들었던 작년의 쓰라림에 이럴 바엔 현실로 눈을 돌려서 마음을 정화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하다못해 게임이 망하더라도 뭔가를 남길 수 있도록. 아무튼 제작을 위해서는 견적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간단히 설계도만 그려서 올린 견적은 다름아닌 78만원. 솔직히 싼 편은 아니었지만 이를 인건비로 치환하면 또 나름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커미션 등으로 싼 가격에 타협보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개인적으로 커미션의 기형적인 구조를 싫어하고, 정해진 틀이 아닌 자신만의 인형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여 일부러 비싼 업체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첫 도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고질병이 도져서, 고치고 다시 그리기를 수십 번, 결국 초안조차 7일에 걸쳐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2일정도 추가로 세부사항 조정하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받은 결과물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구도에 취향의 색이 짙은 느낌이라 전문 업체도 만들긴 힘들었을 테고 이후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 논의 후 이미지 편집 등을 통해서 다시 수정안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수정안이 나오고 1차보다는 낫지만 비율이나 위치가 엉성한 것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서의 걸림까지 싹다 잡아내어 2차 수정안 제출 에라이 못 참겠다 싶어 2차 수정한 완성날 업체에 쳐들어가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오프라인 회의 후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또 찍어 문의 보내고 3차 수정한 받은 후 미흡한 부분에 찍어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하루 인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타협한다면 타협할 수 있겠지만 일생 단한번 있을까 말까한 결단이었던지라 마음을 독하게 먹고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되면 뒤집어 없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애당초 주문제작이 상업성 버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만만치 않게 깨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한몫했고요. 일단 들어간 비용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말아달라 했으니 범주로 설명하자면 샘플 제작비 50에서 100만원, 추가 생산 10에서 3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만 인형의 형태가 한두개가 아니다보니 편차가 크다는 점, 제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고 변태적으로 신경을 쓴지라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걸리는 기간 또한 복잡하고 변태적인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기에 오래 걸린감도 있고요. 아마 이런식으로 개인취향에 따라 주문제작이나 2차창작을 하실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후여 나중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올리고자 했습니다. 인형 한정으로는 제가 쓴 도안 및 여러 정보들을 공유할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형 주문제작기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포스팅에나온 것들이 꽤 있으니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팅이 진짜 정말 잘 만들어진 제작기라 생각하여 혹여 인형을 주문제작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꼭 보시길 바랍니다.